안녕하세요 리챙입니다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안경? 귀엽다 새로 맞췄어 안녕 블링크 뭐해요? <웃음> 감격 걸렸어? 아니 그냥 털 털? 응. 그냥 털 그냥 그런 것 같은데? 편지는 안 내꺼 헬로 헬로 헬로 다들 저녁 먹었나요? 어 벌써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었구나 인사 오케이 okay. ok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뭐야 되게 어색하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제랑 리사입니다 아우 나 재채기 할거 진짜 하츄 <웃음> 내가 뺐었어 내네 재채기를 고마 아, 간지럽고 어. <웃음> 우리 오늘 라이브 하는 이유가 k <웃음> 어떻게? 해? 내가 공개하면 안 돼? 아직 아직 아직 아직 Aja, I t h i 아직 우리, 아직 이름은안 돼? 공개를 아니 아니 이름 h i n 고 it is 분 d a 분 I think it is a day. I think it is a day. I 그렇게 스포하면 어떻게 도뭘 내가 뭘 잡고 있는지 모르잖아. 아 진짜. <웃음>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저 강아지 샀어요. 채영이가 <웃음> <웃음> 푸들 드디어 샀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뭐일 것 같아요? 뭐? 주세요? 응. 응. 뭐라고? 왜요? 뭐일 것 같아요? 뭐가 허리야? 일단 어? 영어로 인사... 인사하자, 아, 영어로 오케이 okay. okay. Hi, everyone! Hi, um, everyone! 하기 um, I'm Merzy, and this is Lisa And we were bored, so we decided to put this on mm -hmm. um, I was going to say something Alright mm -hmm. Five minutes. Mm -hmm. um, so it's been like two minutes and thirty seconds so far. But when it reaches five minutes, we're gonna show you guys like a very very big surprise. Um, we we haven't told you guys what it is yet. So mm -hmm. keep guessing. And yeah.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험멜란이안? <웃음> 누가 리사가 아니 이가 푸들 샀다니까요 챙이가 푸들 샀다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ตอนนี้ 3 นาที 3 นาที 3 1 แล้วอีกประมาณสัก 3 นาทีเดี๋ยวทุกคนจะได้รู้กันว่าลิซ่ากับโซี่มาไลฟ์เพราะอะไร 아, 야, 4초밖에 안 남았어. 1분만 더. 1분만 더. 1분만 더. 기다리자.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이제. 일단, 이걸 볼 일단 수 있어. 기다려봐. 내가 애들 인사시켜줄게. 우디, 우카. 루카 우카. 우카. 우카. 우와봤카 우카. 우카. 우카. 어카어카 너? 너? 저렇렇할할야야 o 나 내가 인사를 안 해서 그런가? 아너너 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 어 no. No, no. n 어 no. No, no. No, no. No, no. No, no. 안 o n 음, 기분 그 기분이 안 좋은가 봐아 n 아들어 No, 나도 오케이 okay, 청아 이제야얘얘 얘 때문에 그런 건가? 얘아얘 uh -huh. 어, 아, 얘 때문에 uh -huh. 그런 거야? Uh -huh. 나 내가 뽀뽀해서 그런 줄 알고 나제 상태 받았어 방금 오분 uh -huh. 됐어 <웃음> <웃음> 여러분 제 강아지 아직 <웃음> 이름은 <웃음> 안돼 아직 이름을 아직 강아지 잠깐 <웃음> 장... <웃음> 잠깐 <웃음> <잠깐만. 웃음> 시작 짠 이게 리사 고양이 <웃음> 이름 이름 안 된다고 <웃음> 이름은 아직 언제야 그럼 아직 이따 알려줄게. <웃음> 아! 네, 저 강아지 안 썼어요, 여러분. 장난이었어요. This is new member. 야, 어, 네 말해 땐? 응, 나, 너가 설명해 봐. 그러면 네. 너가 설명해 봐. Oh. Oh. Okay. 어. 오케이. 아, 뭐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 뭐지? 여러분 그이 아이는 이름은 아직 공개 안 하겠지만 <웃음> 저기 방금 인사 굉장히 경계는 했는데 방금 인사한 루카의 딸이에요 친 딸이에요 <웃음> 친딸이에요, 친딸 <웃음> 루카야 야 우리 여기 나 할머니 우리 네. 할머니다 이제. <웃음> 네리할머야 우리 여기서 루카 인사시켜줬잖아 맞아 여기서 맞아. 이렇게 둘이서 잔다 잔다 잔다 갑자기 우리 루카 루카 딸을 잔다 잔다 잔다 It's She sleeping 갑자기 근데 루카 딸을 갑자기 우리가 이런 날이 올줄 여러분 상상했어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저도 상상을 안 했는데 아기야 괜찮니? 어 근데 왜 이렇게 얌전해 아기가아기가 진짜 괜찮네? 얌전하고 똑똑하대 어,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염전한 건 아닌가 봐 아, 오케이 불편하네 설명을 해줄게요 그 루카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 미모가 너무 <웃음> 아쉬워서 그래서 아, 루카 아기 낳으면 좋겠다 아기 낳으면 진짜 엄청 이쁜 아기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엄청 섭취를 엄청 했다가 여자 아 어, 루카의 여자 친구를 찾았어요. 여자 친구. 여자 친구. <웃음> 제니라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결혼한 거지. 아, 했어? 네, 기쁘 편할까? 어.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시켰는데 이렇게 예쁜 애기들이 나왔어요. 이게 어, 얘가 누나고 그리고 남동생이 있어요. 네. 네. 제가 <웃음> 제가 딸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너무 예뻐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뭘까요? 리사, 리오, 루카, 앤 뭘까요? 슬리핑 다시 리오 그렇게 해서 말해줘 리사 네 리사, 리오, 루카, 앤 릴리 <웃음> 귀여워! 미사 그거 해줘, 심바! 릴리! I, I am ya! 미 <웃음> 노래 틀어볼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웃음> 틀어줄게 알겠어 이름이 릴리예요 Her name is Lily So it's Lisa, Leo, Luca and Lily <웃음> 왠야 하면, 왠야 하면 아 너무 웃겨 <웃음> 어. 아, 아, 갔어요 갔어요 갔어요 이제, 이제 갔어요 아 이거 보여주면 안 돼? 얼마나 작은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이서아니야 얼마나 작은면은 이렇게 근데 방금 너무 귀여웠던 말이야 걸었을 때아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이래 제발 어. 미안해 괜찮지 놀러 가야지, 놀러 가. 너무 예뻐. 되게 얌전하고 되게 낯안 가린 것 같아요. 그치 쟤? 되게 응? 잘 놀아다녀. 음 우리가 왜 이렇게 얌전해? 쟤는 <놀람> 15분 전에 도착했는데 되게 얌전하고 좋아하게. 그치? 지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 <놀람> <놀람> 리사, 리오, 루카 앤, 릴리. a n d l 리 l y Lisa, Lisa, Lisa, Lisa, Lisa, Lisa, Lisa, Lisa, Lisa, Lisa, Lisa, Lisa, Lisa, Lisa, Lisa, Lisa, Lisa, Lisa, Lisa, Lisa, l i 처음에. i s a Lisa, l i 남잔지 여잔지 아직 몰랐을 때는 막 만약에 남자면 무슨 이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여자면 무슨 이름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네, 여자를 골랐으니까 엄청 많았지 우리? 응 후보 진짜 많았는데 릴리가 제일 근데 리사 이 스펠링을 너의 채널이름은 L-I-L-I잖아 그렇게 하고 얘는 그냥 L-I-L-Y로 하면 돼? 네 그렇게 하는 거야 It's not that, it's not Lily, it's Lily 아 오케이, Lily, like L-I-L-Y 그게 더 예쁜 거 같아 Lily 처음에 Lily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나잖아 응 맞아 그래서 Lily가 예쁜 l 것 같아. 뭐라고요? 이거 목걸이는 저희 친구들이 선물해 준 릴리, <웃음> right. <웃음> 아직 2개월... 와... 몇 주? 밖에 안 됐어 이게 너 우리 호주에 있었을 때 태어났어 그래 음 음. 우리 호주 음. 투어 갔을 때 태어났어. 음. 시드니, 아니 멜번에 있었을 때 태어났어. 음. Lily, L I L I or L I L Y, L I L Y로 It's 정했어요. L -L <웃음> 정지하면 맥도 <웃음> 이냐고 맞, yes, 맞죠? 완전 퓨어 pure rector. Luca's wife? Apa? Luca's wife? I'm a 고 i f e I'm a wife. I'm a wife. i 할 a w i 아 e I'm a wife. I'm a w i f Guys, let's, let's talk about nice things here <laughs> How long have you had the cute little baby? Today... i t s i t s i t s t s i t like 30 minutes? 30 minutes! It's been 30 <laughs> Almost minutes! Almost an hour? How long did you say it was? Oh, s o i n g t o o 창아, 여기가 네. 루카가 쏟아보고 있어. 응. 근데 아안 아? 알지 않을까? 왜냐면 애기한테 또 자기 여친 냄새가 나지 않을까? 어, 리서, 리서, 리서, 어. 리서. 아빠랑 딸의 만나미야. <웃음> 귀여워. 아예 뒷걸음졌어야 아는 거. 좀 아는 건가? <웃음> 나 아까 루카가 나내 키스한 쪽으로 나 진짜 상처 받았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가 아기 들고 있었잖아. 아... 아직 적응 못해서 어? 오오오 어, 어, 어. 펄. 오케이 오케이. 아 뭔가 웃겨둘이 되게 도도하게 앉았어 루카는. 이아이 아가들 그날 생각나. 눈치. 루카 아기 때나나 루카한테 반한 날 반한 날? 루카, <웃음> 루카 상나 멋있어요. 루카. 오, 우리 되게... 루카는 젠틀맨. 젠틀맨이에요. 뭐야 갑자기 저거 한다고? 아직 왜 이렇게 모르는 똑똑해 거. 아는 거 같아. 근데 릴리가 되게 똑똑하다고 그 엄마 쪽이 그렇게 아, 말씀해 진짜? 주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아 막. 분식 음, 키캐. 맞아. 애기는 진짜 괜찮은 거 같아. I remember when Leo came? 걔는 뭔가 겁도 <웃음> 많고. <많았지? 웃음> 그렇지? 진짜 아기같한테 얘는 왜 이렇게 어른 같아세 되게. <웃음> 이렇게 앉아 있어 지금. 언니 진짜 <웃음> 어떡해, 아, 어떻게 해요? 너무 웃겨 리서요. 아, 보여주고 싶은데. <웃음> 아쉽다. 응? 네? 걔. <이렇게. 웃음> 아! 모기 <목이> 있어. 모기야? <웃음> 아, 아니면 날파리야. 날파리 아니야? 나 배고파. 나 치킨 먹고 싶어. 밥먹었서나 아까 한끼 먹어. 서 일단 나도 한끼더 먹어. 야돼몇시먹었어세시네시고어배고 네 한기 먹어. 뭐 나도 시켜야다나나 진짜 배고파 하이, 리기 먹어. 댓글을좀 읽어 드려야겠다. 너무 계속 쓰시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저희가. Lisa u n n i is hungry. Yes. Mm -hmm. 너 태국어로 얘기 좀해 달래. 사왓디카. <웃음> <웃음> 오호. สวั카 로제카 ่ะโร음음매กินข้ mm -hmm. 메... 김칼... 말이야. 먹어요? 아, 김카우양카? าวยัง คะ? 어. 크크크. กินข้า리ยัง คะ? โรเซหิ 막막라이 응. Rose, get a pet too. I have a pet. <웃음> She has two eyes. I v e a e 우리, 아, When will I have a pet? I have a pet, guys. Come on. 주황이, come on, guys. What were you saying? Oh, I was saying. I was s a y i n s i n g I was saying. I was s a y 아, 다섯 번 울었다 아 진짜 빙봉 진짜 어. Take her to the moon for me 이래잖아 What? <웃음> 빙봉 <웃음> 맞아 나도 울었어 채영아 주황이는 여자친구 없어요? 주황이는 남잔지 여잔지 아직도 모른대요? <웃음> 아니야 근데 남자라고 했던 거 같아 근데 주황이는 그냥 음. 자기밖에 몰라서 음. <웃음> 자기 말고 모든 물고기를 다 싫어해요 그래서 여자친구 같은 거사길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웃음> 그래도 루카는 되게 계속 주황이 근황을 알려달래 주, 계속 이 주변에 있다? 리오는 그러니까. 아예 없고 리오가 관심이 있어 리사야 루카 근데 <웃음> 아빠 같아 리사야 멋있어졌어 루카 안 그래도 멋있는데? 루카야. 근데 루카는. 내가 반했어. 루카는 막 그렇게 예민한 성격 아니어서. 근데 리오는 봐봐 없어. 지금 리오가 없어. 닌텐도 그러니까 리오 리오가 그때 내가. 그때도 그랬잖아. 내가 호텔 응. 맡겼을 때 엄청 물, 막, 엄청 승질 냈잖아 나한테. 응. 맞아 맞아.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리오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음. 응. 근데 괜찮아질 거예요. 루카 처음 왔을 때도 리오 한 이틀 동안 되게 막. 이랬는데 지금은 잘 지내요 주황이 근황을 아까 알려달라 해서 근황이 뭐야? Just like how he's been lately 어허 uh 어허. -huh, uh -huh. 주황이가 최근에 엄마 아빠가 그... 거기 안에다 그 탱크 안에다가 음. 그물 안에 넣는 그런 플랜트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어헤. 그렇게 넣어줬는데 지금 난리 났어요 그냥 그거 물고 뜯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냥 너무 재밌어서? 좋아서? 어, 신나서? 그 갖고 노는 것 같긴 한데 음. 그냥 게, 그 주황이는 뭐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 일단은 이렇게 막다망가뜨리 <웃음> 엄청 드세요 아, 그거 그래서. 아니야? 내게내 집이야! t 게 무슨 짓이야! v I don't know what I'm 는 o i n g I'm n 막, 먹... 막, 막 뜯어먹는 거래 to get a l i t t l i t i t e i s t h e r e a l l i k e r e a l i l e a l t e a l p l a n t 그 of a l i t t 그 탱크, 그 피쉬 탱크를 좀더큰 걸로 바꿨어요. 주황이가 커갖고 네, 주황이가 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훨씬 큰 걸로 바꿨바꿔고 엄청 커졌어요, 탱크가. 리오, 리오 세 하. 우리 say hi 첫째. To 첫째다. 리오 세 하이 투 블랭. 리오 to 언제 이렇게 컸어? 리오 세 하이 투 블랭. 아냐, 아냐, 아냐. 이쪽, 이쪽. 리오 이쪽. This way. 오케이. Okay. This way. Oh. This way. 리 e o Hello, Leo. What is 리 What is Leo? a i Leo? h a 아 e a t l What l o i l e a a t o o o o o o l e 우리 e o 엄청 컸어요우리 y o 는 n g man. Leo, 뭉개야, but m to be. 마 o no, no, no, n o 리스, 로지, do you prefer Lisa or Leo? Leo. <웃음> <웃음> <웃음> 그런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요, 막이 잠깐, 응? 여러분 선물이에요. <산문이! 웃음> <웃음> 아까 이렇게 인사 시킬 걸. 그러니까. 근데 저할 말도 있어요 이 바나나 침대가 응. 이 팬분들이 응.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사실 저도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이즈를 제가 사이즈를 진짜 작은 걸 시킨 거예요 몰라가지고 근데 저희 애들이 안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잘못 시켰다 이러면서 진짜 잘못 시켰다 이러면서 엄청 막 후회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팬분들이 <웃음> 사주셔가지고 근데 완전 큰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 사투리여가지고 음. 제가 그럼 이제 땅이다 이러면서 <웃음> 엄청 신났는데 여기 갔어 배고파 밥 먹자 너 배고파 뭐 먹읍시다 우리 한 30분까지 할까? 그래, 오케이 <웃음> 골드 버튼 멋있어 릴리필름 어, 밥 먹으려 한다 배고픈가 봐. 아 어, 귀여워. 저 저봐. Rosie did you and Lisa fight? No. 어 진짜 똑같이 생겨서 진짜 웃겨. 귀여워. 근데 아들이 엄마 닮았고 딸은 아빠 닮았어요. 진짜로. 그지 쟤. 뭐라고? 딸이 아빠 닮았다고? 응, 딸이 아니야. 아빠 닮았어. 아니야. 음. 닮았어. 리 엄마가 해봤어 리사야 아니야, 색깔은 아빡고 몸 색깔 얘기하는 거잖아, 어. 얼굴은 릴리 어. 누가 너너 어허 봤어? 너손 올린 거 봤어? 근데 모르는 것들아 리사야 몰라 내가, 내가 해봐, 모른다고 거. 치면은 루카는 정말 램전 아니 아니, 로얄한 거야 로얄? What do you mean? 제니밖에 모르 밖에 모르는 거잖아. 어... 만약에 자기 딸이라는 걸 모르는 거면 지금 별로 안 좋아했어요. <웃음> 아니 처음이니까 적응해야 돼. 그치. Why are you so pretty, Lisa? Stop it! <웃음> 또 저기 올라왔을 때. 그런 같아 이 진짜 똑똑해가 진짜 똑똑해, 아, 진짜 똑똑해. 헉, 너무 귀여워 헉, 너무 귀여워 어쩜 이렇게 작을까 <웃음> 근데 아직 그렇게 몸 몸무게가 무겁지 않아서 이게 안 돌아가나 봐 그렇지 가만히 그냥 어, 가만히 있어 <웃음> <웃음> 귀여워 Lisa looks cool with her style Ooh Yeah, yeah, yeah <laughs> 댓글보고 있어요 <웃음> 너무 열심히 봤다 우리 o g o e s i n t o e u e i n t o u s n t e s to o 안경 t 달래 근데 여러분 알고 g 아, o no, i I'm o n t t h i n k i d o n t t h i n k t h e y k n o w 모르는 거 e o 야 아니야 알고 있어. i h n i e e 저 집에 있을 때마 안경 쓰고 있어요, 여러분 내거 켜봐, 잠깐 응? 켜봐 아, 지선이가 말했대 에잇, 언지말 리사! 근데 이거 지금 돌수 있는 거 아니야, 리사야? 엄청 어지러워, 너 어, 어 엄청 어지럽겠다 존나 아니야 <웃음> 어때? 이거 리사, 너, 리사 거예요, 여러분 어, 그거 괜찮다 이거. 나쁘지 않네. 그거 거. 하자. 스크린샷 타임. 스크린샷 타임? 응. <웃음> 오케이. 1 2 3. 어나 지금 진짜 어지러워. 어, 하지 마. 깨져. <웃음> 릴리 할머니들 우리두 할머니. 할머니래. 저 l 할머니 r 어요저 i e l 할머니 h a r 고모 할머니 Lily Harmonie. Lily h a r 요 o n i e 안좋 l y Harmonie. Lily h a r 빨간데 아,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아, 응. How are the meerkats? <웃음> Meerkat 진짜 재밌었어요. <웃음> 진짜, <웃음> 너무 <귀여웠어요. 웃음>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Are you an only child, Rosie? Is that a question? No, I have a big sister Do you like Do you like it? n o Blink... Blink... Hello... Leo... Your f a e o u r face... Do you feel g Leo, u Are you mad at me? 리오, o are you mad at me? Don't, Don't be mad at me, okay? o Leo, Leo, Leo, Leo, l 루카. 야! 루카야. 왜 루카한테 그래. 이 바보야. 바보야. 루카잖아. <웃음> 예민해 예민. 어어. 어. 진짜 무섭겠. 무섭겠다 여기. 희사 근데. 근데 집 들어갔어. 별, 아니 별로 그 반응이 없어. 아 진짜 웃겨. 들어갔어. <웃음> <웃음> 진 새로운 침대 좋아졌어. 오늘이 <웃음> <웃음> 별 반응 없어. 언니들. 계속 그냥. Um. 음... <웃음> 하이! <웃음> 진짜 웃겨 마지막 댓글 읽을까? <웃음> 요새 진짜 심심해 약간 뭐 재밌는 미드나 영화 보고 싶어 추천 좀 해주면 안 돼요? 너뭐 보고 있어 요새? 나 요새? 그 그거 봤을 김묘한이야기다 봤어? 아니, 그거 다안 봤어 야, 빨리다봐 너랑 말못섞이겠다말안 통해. 그치, 목소리. 못봤 목소리. 그치, 목소리. 그치, 목소 누가, 치 목소리. 그그거 I want to see l i s a s forehead. You're looking at it right now. There Can't you it see it is. my forehead? <laughs> it's, right. it's right here. <laughs> Guys, it's right here. Rosie, where's Zhuang Yi? He's in his tank. <laughs> If he comes out of the tank, then there will be no longer, no, <laughs> no, no more Zhuang Yi anymore. What are we going to eat? I want to eat some o of the most. I've seen the first few of them. What's that? t s so cool. 완전 뭐야? 팬이 그거 어, 뭐야? 보좌관이라는 한국 드라마 있는데 너무 되게 멋진 있 그런. 어 그래? 응. 이따 봐야겠다. 어 진짜 나다 너무 멋있게 나와서. 나 요새 드라마 안 봐. 나도 근데 <웃음> 리오 없어. 리어 봐. 응? 이어유오 <웃음> <여유. 웃음> 어? 지금 어? 카리스마. 아기 아기 자. 저렇게 자. 아기. Three. Lisa, Lily mm. film episode for Lisa's cats. Go like. mm. yeah, ahead. Mm. No, you do. Mm. Have sleep. I'm not going to film it. How d y u g t Lisa, do you have still have your bangs? I k n o Lisa got the bangs. Lisa got rid of her bangs, guys. Yeah. No i g s no l o n g 너 o no more no more a i a grew it 미어캣의 이중생활 그거 봤냐고요 아니요 그거 재밌어요 무슨 다큐 같은 건가 <웃음> <웃음> 뭐지? 읽었어? 어 로제 <웃음> 머리가 아파요? 리사, 리사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파? 너 머리 나, 아파? 나 머리 안 아파 <웃음> 고3, <웃음> 고3인데 고 응원해주세요 <웃음> 와 진짜 딱 힘든 시기인 것 같아 <웃음> 화이팅 <웃음> 화이팅 하세요 그냥 힘내고 그냥 <웃음> 미안해 미안해, <이겨내>. <웃음> 미안해, 미안해. <웃음> 미안해, <웃음> 미안해 <웃음> 이거 댓글 미안해, 보려고 장난이야 나 장난. 나 장난이야 장난. 너, 너가 이거 스크롤링 장난, 해줘 장난이야 <웃음> 아, <웃음> 그거니그 스크롤을 못해 너. <웃음> 리어어블링 <웃음> 너무 어렵다. 야, 그걸 너블링리오 너무... <웃음> 미안해. 아이 울세 블링크. 고파 When is your next vlog coming out, Lisa? My next what? Vlog Vlog? Oh, well I'm thinking like what, what should I do next Because like we're done our tour And we're s t i n l there So I'm thinking about what I'm doing What s h o u I do i going to a t s o e r i e o going to eat some rice 아 근데 쌀국수도 먹고 싶어. 응 나도 그렇지. 근데 이 시간에 쌀국수 너무 충격적인 댓글을 봐서. 네. <웃음> <웃음> 다음 멤버는 릴리 봤냐고 아직 안봤 아직 안 봤어요. 채영이 리어도 채영이가 처음 보고 루카도 그랬나 야나 기억 나도 리어 데리고 왔을 때제제 저한테 먼저 데리고 와서 제가 먼저 봤지 그 이게 진짜 데리고 오고 이제 그 처음에 무슨 막 박스, 박스 카트 음. 안에 들어 있는데 그렇게 꺼내는 것부터 내가 목격했지. Uh, 어, 루카는 내가 바로 못본것 같아, 그치? 약간 기억 안 나지, 너 응, 아, 음, 루카왜 기억이 안 나지? <웃음> 나도 기억 안나왜 그래? <웃음> 스크린샷 타임 해달래 오케이, okay, 스크린샷 타임 Like, you want cute? Or do you want, like, swag? Cute or swag? <웃음> 어떻게 해요? Cute or swag? 답이 없으셔 Cute Cute? One, two, three. Oh, it's not cute. Sorry. <laughs> um. One, two, three. Oh. Swag. <laughs> <laughs> cute swaggy t h e r I'm a ten. h e h 진짜 귀엽게 자 어떡해? 잠잠잠 에 깨워갖고 그지? 미안해 미안해 어,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 어, 어? 어? 어떡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내가 잡았어 바이 바이 네네 <웃음> 자고 있었는데 오야 응, 할머니가 깨웠어 미안해 어? 스 오케이 Bye e v e r y o n e 직접 끄는 걸로 <웃음> 아 귀여워.